강력한 존재로 태어나자!!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근데 우리 이름은 뭐야? 오 차이 땅콩 됐다 됐어 <웃음> 아유 들어갈란다 문다다어 아, 미안 우린 SCP-0973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야 얘들아 우리 내기 한번 하는 거 어떨까? 이제 SCP 뭐 패턴도 다 읽혔고 6 8이 빼고는 우리가 다 죽일 수 있잖아? <웃음> 맞지 맞지 하저 <웃음> 앞에 있는 공구리겠지? 누가 먼저 빨리 죽이나 어때? 좋아! 거하게 준비들 하라고! 자! 쏘자! 하하하하 <웃음> 야 <웃음> <웃음> <웃음> <좋아! 웃음> <좋아! 웃음> <목소리> <목소리> 역시 에스시피이네 쉽게 죽지 않는걸 어때 총알 <목소리> 맛이 어다냐이 녀석 그만해 <목소리> 아 <목소리> 오, <목소리> 나, 나, 나, 나. 가만두지 않겠다 더 강력해져서 너희들 모두 다없애버 u 거야 불안해 야 e n So, needing to top several. I see, 어 i s s 왜어 o u t you. I don't regret it. I don't regret it. I don't r e g r 아유나 <웃음> 어떡해 진짜 <웃음> 이 사람을 아이고 그러면 야 너도 융합하면 되잖아 요새 강해진 애들 많던데 어? 유, 유, 유, 융합? 잠깐만 어? 그 얘기 들은 거 같아 그뭐땅콩보스 어? 역병의사랑 저 68이랑 해가지고 6 8 사고 완전 강해졌던데 그러니까 야 너도 융합하면 되잖아 그리고 갚아주란 말이야 아 잠깐만 내가 이래 되나? 난 재단 소속인데 야 너는 내 친구잖아 갑자기? 나나 나 누구랑 유하지 누구랑 유하지 아, 진짜 미쳐버리겠어. 더 강력해지고 싶은데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강한 존재로 돌아고 싶단 말이야. 예측할 수 없는 존재? 잠깐만, 쳐다봐도 죽이고 안 쳐다봐도 죽일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태어면 대체?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누구란 성냐고? 바보, 네 능력이 뭐야? 쳐다보면 갈게하기 지쳐버리잖아, 그렇지? 그렇지. 땅콩 같은 경우로안 쳐다보면 바로바로 먹고 꺾잖아 그치 어 잠깐만 그러면은 땅콩이랑 유마을 하면 되겠구나 그치 그, 그, 그치 그 아이 그래 아이 밥 잠깐만 나 이래도 되나 어너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우리 프렌드니까어허허어 어, 어. 어, 고마워 고마워 나 갔다 올게 어 갔다 와아 일랑 했네 진짜 괜히 알려준 거 아닌가 아이 걱정스럽네 야기독정 부부다 니도 혼내고 싶어 나 땅콩이야 땅콩이 언제까지 가져줄 거야? <웃음> 물한 대로 나 진짜 목 꺾어버리다. 니도 확 360도 꺾어버리다. 묻잖아. 이거들 진짜. 뭐, 뭐, 뭐, 뭐,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여여여 뭐야 너? 너왜 그래? 너 얼굴이 왜 그래? 씨나 <웃음> <웃음> 특무부대한테 총에 겁나 맞아가지고 완전 개무시나가고 구력당하고.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야, 야나나 나 이거 지금 어떻게 풀어줘 봐봐. 내가 제안 하나 할게. 나 수락 한면 풀어줄게 뭐? 뭔데? 뭔데 이게 이게 야너 나랑 융합하자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럼 풀어줘봐 쪼쪼 쪼쪼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 어! 아, 아하하하하아 멋지네 멋지네 멋지네 자 어, 어서 이동하자 어서 이동 이동. 우리 SCP 9울사 통해서 융합하는 거야 강력한 존재로 태어나자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근데 우리 이름은 뭐야? 오 어. 사이 땅콩 됐다 됐어 아휴 들어갈란다 문 닫아! 어..아 미안 우린 SCP-0973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힘이 <목소리> 아이 파워 다시 태어났다 <목소리> SCP-0973 <목소리> 기동특무부들 니들다 죽었어 가만두지 않겠지 <웃음> <웃음> 아우 배고파 아우 잠깐만 뭘 먹지 어야하하하 이거 <웃음> 맛있겠다 피자 맛있겠다 저기 뭐뭐야 뭐야 뭐 뭐야 뭐, 뭐야 너? 에이, 내가 죽여준다 그랬지 뭐야 <웃음> 뭐 야밥 쏘는 거 내가 이겼으니까 오늘 저녁 네가 쏴? 아이 짜증나 이길 수 있었는데 헤잔 <웃음> 어? 뭐뭐야 뭐, 뭐, 내가 누굴까? 야 뭐야? 어어어서어죽쏘쏘더 강력해진 나를 니들이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냐? 너 뭐야? 존재가 뭐야? 너 처음 보는 녀석인데? 0구7의 안 쳐다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등 돌려야지 하 <웃음> 살았다 살았다 대놈 열리면 죽는 거야! 야! 고! <웃음> 결론은 안 쳐다보나 쳐다보나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 비상 발생! 비상 발생! 지금 공부를! 아.. 아니 저기 일체 있었 아.. 아따.. 뭐지 저거 도지 어쨌든! 절대. 저한테는... 남아서도 안되고 남아서도 는다조력게뭐 어떻게란 얘기야 아이 우리 다 죽을 수 밖에 없는거지 어떻게란 얘도지 그냥 죽여만 쏴라 이 녀석들 다 어디간거야 어? 여기있네 어? 왜? 쏴하아하하하이다하아하다 죽여만 했자미칠수다 안 봐서도 안 되고, 안 봐서도 안 되는 무조건 죽이는 s c p 0 9 7 3이다